사형식을 사형식이 개념은 너희들이 이미, 이미 가로 잡았을거야 사형식 사형식을 무슨 동사라고 니 수여 동사라고 해요 뭐 이정도는 여기저기서 들었을거고 수여 동사란 뜻이 뭐니? 숫자가 줄 숫자 옆자가 줄여자 아낌 없이 주름동사, 동사. 주는 동사 수여 동사주는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너가 나오고요. 앞에는 누구한테 주는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지금 말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 역격이라고 해요. 역격. 줄렸자. 누구 누구에게 줄게 줄렸자. 역격. 그다음 뒤에는 대상이 나오죠? 뭘 줄지, 떡을 줄지, 돈을 줄지, 아니면 상품권을 줄지 모르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격이라고 얘기한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의 본질은 뭐예요? 목조가 두개라는게 본질이에요. 목조가 두개라는거 이거 가지고 출제 회원들은 뭘 고민할까? 어떻게 출제를 해야 애들이 써볼까 이거 고민하겠지. 괜찮겠니 수업이라는 건 편의한 거 재미없잖아. 세금 문제 잘, 내, 잘 냈다. 오! 이번에 출제 원들이 좋아. 코어 트가 높아. 수준이 높아. 이건 뭐예요? 그렇지. 당황하거나 함정에 빠진 아이들이 많았다. 이 결과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뭘 공부할 거냐면 이쪽으로 사용실 사용자. 지금부터 사용실들을 보기도 해요. 사용실문장히무 근데 까먹으면 안되는거죠 타격심문장문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자, 여기다 쓸게요 주어, 동사 여기 뭐 나오는지 i, O, indirect object 이걸 뭐라고요? 간접 목적어 간 목이라고 쓸게요 간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플러스 뒤에 뭐 나와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죠? 직접 목적어를 direct object라고 합니다 직접 목적어, 직목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서 전기가 다 가능해, 내 그러면 이렇게 뒤에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뒤에 나온다는 얘기는 그리고 어떤 얘기냐면 잘 들어야 돼 주어와 뒤에 있는 목적어와 비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목적어를 비교했단 말이야. 예를면 여기 나와 있는 목적어가 이쪽에 나올까? l 문하고죠이문 같이 다 자신의 아들에게, 그 다음에 뭐 쓰냐 l i o 달러 o l 만 달러를 남겼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a r I'm y o 얘하고 i r You can stop. You can stop. You can stop. y o 수와 개념이 달라지보아 어떻게 달라? 아 여기가 주어지 똑같이 검증해볼께 동사 레프트 리그에 가면 고 레프트 뒤에 나와있는 요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했어요 수와 개념이 자 첫째 수는 일차네 왜? 얘도 뭐야? 서비스 단순 남성이니까 수완 맞지? 어 단수잖아 단수 단수 그럼 뭐가 되나? 야, 근데 타단이 그의 아들이에요? 뭐가 달라? 개념이라면서, 개념이 개념이. 수는 일치하지만 개념이 달라지잖아.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게 없. 이렇게 되는 거야. 개념이. 아니 타자나고 아들하고 아무리 어? 어 부자가 똑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DNA가 다른데 개념이 다른 거. 그래서 수와 개념을 각각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다르니까 얘는 뭐야? 목조고. 근데 여기 목조고. 하나 붙었죠? 자 다시 와. 다시. 뭘 와? 타자라고 이제 또 비교해볼게. 이봐, 이렇게 왔어. 얘 비교했네. 자, 목수 뭐? 비교해봐. 수 타자 단수 여기 뭐야? 목수. 그다음에 개념은 뭐야? 개념 당연히 타자는 사람, 달러주는 돈이니까 사물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수와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달라. 얘는 뭐야? 목조 이렇게. 이봐, 목조. 아파트를 무슨 목조라고 그래? 간접목조라고 얘기해. 그래. 뒤에 건 뭐라고 하네? 직접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앞에 거 간접 목적은 뒤에 거 직접 목적. 그럼 이 의미를 지금 설명하니까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간접 목적은 누구누구 에게해서 방향성을 나타내요. 반드시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역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줄여자 써서 그럼 이건 뭐예요? 대상이 되는 거니까 백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격. 그러면 직접적으로 해석이 되어죠 방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지가 나와야죠. 누구누구에게가 나와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직접적으로 가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뭐뭐을 늘로 해석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아, 이렇게 타동사가 나오고 간접목적이직접적조나왔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동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형식이라고 적고 수요동사라 읽는다. 수요동사라 읽는다. 줄 숫자 줄 여자다. 아낌없이 주는 동사다. 뭐라고요? 수요동사는 누구 누구에게 뭔 무엇을 주다야. 아낌없이 주는 동사야. 자 다시 예문. 사자는. 자 요거 다 했으니까 이제 간목진목까지 잡아냈죠. 그리고 사형기 수요동사를 으니까 요거 해석이 어떻게 되냐말이야. 떠나다가 아니야. 일형식일땐 떠나다지만. 어디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겠죠? 어디 어디를 향해서 그치? 사형식일때 어. 떠나다도 있어요. 일형식일 때는 보통 이제 4가 붙어서 나와서 어디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요. 뭐가? 이부동사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5형식일 때는 또 뭐가 돼요? 그치? 뒤에 목적어 목적어 나오겠지. 그래서 뭐뭐를 목적어를 어떻던 상태로 남기다 하나 주요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 이렇게 쓰여, 지금 리우동사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사용식 동사로 쓰이면 간접목적어 나오고 직접목적어 나온다는 거 이미 예문에서 우리 봤어, 그래?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야?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니다 오, 어, 요거 지어넣 유산으로 자 남기다 됐어. 와, 이형식. 사형식 4형식, 5형식 다수이네요 2형식은 빼놓고, 2형식은 빼놓고 해석해봐줘 해요. 타자는 아들에게 100만 달러를 했는데 100이 붙었어. 뭐야? 1억 달러를 응. 했죠 어? 1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 아, 유산으로 남겼다. 이게 4형식 문장부 이게 4형식 문장부요 이해했어? 바로 갈 거야. 이제. 내가 완벽하게 개념 정리하려고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본거 찬찬히 수학 개념 비교했어 아니야 그러면 목적어야 수학 개념 비교했어 목적어 왜아 예. 아니야 수학 개념이 다르니까 이것도 됐죠 수학 개념을 비교했어 좋아하고요 아니었어 마지막으로 구별할 게 뭐야 그렇지 얘하고 얘야지 얘하고 얘 얘하고 얘를 구별해야지 요 좋아하고 직접 목적어 역시 얘도 비교해 보니까 어때 수학 개념이 달라. 그렇죠? 아, 얘네들 비교했구만. 두개 비교했더니 역시 수학 개념이 달라. 왜냐면 여기 봐봐, 아들이고요. 이거는 일억 달러잖아요. 수학 개념 반정 중, 굳이? 그까 그러니까 결국 한 집중 세, 세 가족이야. 왜냐면 다딴따로 놀아. 주었다로간 먹다로, 직접 목적 따로. 어? 똑같이 생긴 놈이 아무도 것 없어. 이게 사용식 수요 동사란 얘기야. 그래서 요렇게 개념. 요기가 개념이야. 반전목속직전검 해석까지 끌고 나가야 될게 누구누구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요기 방향성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얘기를 하고 있었어. 요거는 직접 옮기는 대상이니까 얼른를르한다 백격이라고 한다, 역격이라고 한다. 어, 요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유도하게 생각 해 설명목하니까. 요렇게 갑니다. 어, 요건 대치. 바로 이어서 까야뭘이선서 놔냐면 요거. 음, 사용식으로, 사용식으로 묻히는 것까지. 쉽게 그냥 그대로 가면 돼.